여덟 번째 카페에 왔습니다. 여기는 어 대인치앙마이라는 카페인데요. 날씨가 지금 너무 더워요. 아무튼 카페 투어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 카페는요. 이카페의 사장님의 스승님이 한국 분이라고 합니다. 코리안 테이스트 디저트라고 적혀있어요. 일단 가구들이 굉장히 이쁘고요 그 자리마다 각각의 사진 스팟이 다 달라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그 각각의 모든 스팟들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